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제 뭐 진달래 철쭉이 많이 폈어요 꽃 그릴 때뭐 형태도 어렵겠지만 채색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꽃의 기본 채색은 어떻게 하는가 수채화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오늘 이걸 그릴 때 재료를 뭘 쓰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붓 있고 일반 두루마리 휴지도 두칸 정도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한두칸 정도 끊어서 이렇게 접어 두시면 돼요 이제 물감을 팁에다 하나씩 짜놓은 뭐 소형 파레트예요 무슨 가이소에서 싼거 세트로 산 거예요 굉장히 싸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 쓸만한 것 같아요 좋은 붓 있으시면 좋은 붓 쓰시면 되고 일부러 제가 이거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기 좋은 것들 직접 보여드리려고 자, 여기 있는 거는 요 걸레예요. 요것도 다이소에 가면 면으로 된 행주 있어요 그거 부드러운 거 사서 쓰시면 되고 이거는 물통이에요 이것도 뭐 저렴한 거 사서 쓰시면 돼요 이쪽에 몇칸더 있습니다 네칸짜리 물통이에요 재료는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스케치 요령부터 일러드릴게요 오늘 자갈까지도 할수 있지만 꽃이 주인공이니까 꽃을 어떻게 스케치해야 되는가 꽃을 기를 때 일단은 기본적인 모양을 좀 봐야죠 자 이렇게 이꽃 동그랗죠 타원으로 됐을 경우도 많고 오늘은 좀 동그란 편이에요 이걸 그리고 수술의 위치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술에서부터 이렇게 기둥 줄기의 방향이 있죠 여기까지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여요까지가 기본 스케치가 되고 꽃을 세워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눕혀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 비슷해요. 그다음에 꽃잎 모양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꽃잎 모양을 보면 자, 여기 외곽 형태는 그냥 뜨면 되는데 이렇게 자, 여기서 챙겨야 할게두 군데가 있어요. 일단 여기 부분 안으로 접혀서 자연스럽게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형태는 이렇게 이어서 가면 되죠. 여기가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꽃잎이 접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꽃잎의 밑면이 되겠죠. 이 꽃잎이 좀 투명하고 햇살이 잘 비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은 이렇게 그냥 밝아 보이지만 이렇게 형태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다른 부분도 보면 그런 데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서도 접힌 걸 보면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외곽 형태가 있고요. 여기가 또 접혀 있어요. 이렇게 꽃잎이 접혀 있는 걸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거 보면 이제 구분이 좀잘 가죠? 이쪽도 조그맣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스케치할 때 이런 거를 주의해서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스케치하는 거 직접 보여드리고 채색 진행해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스케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하시고요. 꽃 수술의 위치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요. 꽃 수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섯 줄의 인맥을 표시를 해 볼게요. 이쪽으로 밑으로 그리고 가운데 사이에 껴있는 것. 꽃 그릴 때 항상 비슷해요, 이 과정이. 자, 스케치 너무 오래 하면 졸리니까 제가 좀 빠르게 그냥 해 볼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그냥 꼼꼼하게 닮을 때까지 스케치 잘 하시면 돼요 나중에 선수가 되면 스케치 안 해도 좋습니다 스케치는 안 할수록 좋은 거라 그랬어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저는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오늘 스케치가 필요하겠죠 자, 큼직하게 표시를 해 보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좀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 있는 것도 표시를 해 주고요 꽃잎과 꽃잎들이 겹쳐있는 부분 보면 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되니까 고기를 좀잘 신경 써서 스케치를 해주세요. 자, 이 인맥 부분은 음, 나중에 마무리할 때한 번씩 챙기면 되니까요. 지금 스케치에서는 그냥 넘어가죠. 여기 잎사귀가 하나 있네요. 잎사귀가 이렇게 뒤쪽으로 줄기가 살짝 보여요. 이 정도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쓰는 기법은 번지기라는 기법을 쓰는 건데요. 붓을 들고 여기에 물칠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물칠 전체적으로 다 하면 돼요. 이렇게 물을 잔뜩 흥건하게 묻혀서 갖다가 바르세요. 그냥 다 바르면 돼요. 자, 물질을 충분히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종이에 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들어 볼게요. 물질이 잘 됐는지 들고 이렇게 조명을 비춰보면 물이 반짝반짝 거리는 곳은 잘 묻은 거고 종이가 반짝거리지 않는 곳은 물이 좀들 눕거나 다 흡수돼 버린 거죠. 종이 속으로 물이 다 흡수돼 버리면 위에 물감을 써도 잘 번지질 않아요. 그래서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물을 잘 칠해주세요. 다시 세워놓고 빠르트 한번 보세요. 색깔이 분홍색이니까 일단 분홍을 한번 이렇게 묻혀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핑크를 그냥 하셔도 되고 여기에 뭐 오렌지나 버밀리안 뭐 이런 거 살짝 섞어도 색깔이 은은하게 변해요. 자, 이걸 가지고 칠해볼게요. 자, 왼손에는 이 휴지 준비한 거 챙겨두시고 전체적으로 일단 다 바르겠습니다. 자. 자, 아주 밝은 곳이 있다면 거기는 그냥 남기고 안 칠하면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꽃이 다 색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해서 다 발라줄게요. 자 이러고서 마르기 전에 진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잘덧 칠을 해줄 거예요. 불감을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서 이런 데 보면 좀 진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올려주면 막 번지죠. 이게 후가 되게 쉬워요. 재료가 다 해결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는 기울여가지고 자꾸 밑으로 내려오죠. 평평하면 들 내려올 거고 이렇게 해주면 밑으로 또 쏠리겠죠. 여러분들 은 이거를 들었다 놨다 돌려가면서 하시면 돼요. 요 밑에도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고 그럼 또 번지면서 이 그늘이 돼요. 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차분하게 그늘진 곳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면 그냥 이뻐집니다. 자, 붓은 최대한 가볍게 쓰시고요. 꾹꾹 눌러서 할 때는 이유를 두고 해야 돼요. 이런 거 제가 살짝 눌렀는데 물론 눌렀다 띄어 다를 자꾸 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셔야 하는데 누르는 것과 가볍게 쓰는 것이 다르다는 거이 붓을 다루실 때는 기본적으로 가볍게 하는 걸 잊지 말고 하셔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아주 가볍게 살짝 살짝 그냥 물감을 붓에 묻혀서 갖다 그냥 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꽃 수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눌러줄게요. 자, 여기가 벌써 좀 말랐죠? 이럴 때는 붓을 빨아서 물기를 좀 걸레에다 빼주고 그 다음에 좀 납작하게 해서 이걸 이렇게 묻혀서 오면 다시 좀 흐리게 자연스럽게 퍼져요. 그죠? 자, 조금 더 진한 데를 한번더 살짝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젖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젖었나 말랐나. 이걸 어떻게 그냥 아냐? 자꾸 신경 써서 해보다보면 알죠? 여러분들 그림을 일단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려봐야 뭘 알죠? 그죠? 붓에 묻어있는 물감을 물을 찍어서 좀 붉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런 데를 살짝, 살짝 지나가 볼게요. 이렇게 흐리게 인맥도 그릴 수 있고, 변화도, 턴 변화도 조금 더줄 수가 있어요. 다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여기도 채워주고. 자, 여기서 꽃잎 꺾인 부분들은 마른 다음에 위에 다시 칠하는 거예요. 자, 꽃잎의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울퉁불퉁해지죠? 이럴 때 살짝살짝 이렇게 해주면 잘 빠져요. 그때 쓰는 겁니다, 이 휴지가. 휴지는 여러모로 쓸 때가 많아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어, 꽃잎의 색이 잘 묻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마를 때까지 기다리려면 힘들죠? 그렇다고 옆에 바로 하려면 젖어가지고 다 번져서 안 되고 이럴 때는 집에 있는 드라이기를 이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꽃잎 꺾인 거 하고 그다음에 잎사귀하고 줄기를 할게요. 자, 꽃잎이 덮혀있는 부분 여기는 조금 더 어둡죠? 그래서 물감의 농도를 좀 진하게 아까보다 좀더 진하게 겹치기만 해도 바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 붓꽃을 잘 이용해서 모두붙이죠 역시 붓을 아주 가볍게 쓰셔야 돼요. 자, 수채화의 기초 강조 영상은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한 4개 정도의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때 그거 보면서도 따로 연습하시고요. 그때까지 그냥 계속 스케치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틈틈이 가벼운 수채화를 보여드립니다. 이 정도면 꽃잎 꺾인 게좀 느껴지죠? 이제 바로 잎사귀를 해보죠. 잎사귀가 좀 어두워요. 그늘이 져서. 밝은 색, 그 옐로우 그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노란 빛을 띠는 그린을 묻혀서 이렇게 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 진한 색을 가지고 자, 아주 어둡게 하려면 밤색이나 어, 인디고라고 하는 아주 진한 파랑을 섞어주거나 뭐 보라색을 섞어주거나 어떤 걸다 하셔도 돼요. 저는 인디고를 살짝 섞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바로 진한 색이 나와요. 듬성듬성 다 채우지 마시고 조금 더 섞어서 좀더 어둡게 할게요 어둡게 하고 이렇게 붉은 계열을 여기다 섞어주면 더 어두워져요 그냥 봐도 되게 어둡죠 자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듬성듬성 그리고 안쪽은 다 채워주시고 자, 이걸 확실히 어둡게 해주셔야 꽃에 들어온 빛이 강하게 보여요. 자신 있게 어둡게 꾹꾹 눌러주세요. 자, 같은 방법으로 줄기도 해볼 수 있어요. 줄기에서도 역시 밝은 그린을 만들어주고 그것을로 이렇게 칠하고 다시 어두운 걸 묻혀서 옆에 이어서 묻혀주세요. 끝을 잘 이용해서 이런 줄기들 옆에 붙어있는 잎사귀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것도 예쁘게 보이죠? 이쪽으로도 자, 이제 꽃 수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다잘 말라 있으니까 술을 다시 깨끗이 빨고 수술들을 그릴 때 색깔을 노란색하고 주황색 좀 넣고 그 다음에 밤색을 넣으면 좋아요 주인공을 하나 잡아가지고 개부터 하나 칠해 주시면 돼요 칠할 때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하얗게 남겨주면 좋아요, 여기 하얗게 남겨놨죠, 여기? 끝에? 자, 그런 식으로 옆에 있는 애들도 그려주는데 이 모양이 나름대로 완전 다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조금씩 모양의 차이들도 좀 만들어주면서 칠해주세요. 그다음에 이거 마르는 동안에 다른 데를 해볼게요. 분홍색이 여기 하나 있죠? 이거 아주 예쁘네요. 그거를 선명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좀 흐리게 해서 이렇게 줄기를 이어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 묻혀서 그 옆에 이렇게 넣어주면 입체감이 좀 들죠? 이렇게 보면, 그죠? 카트가 됐네? 여기서 흐린 거, 흐린 핑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넣어보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게. 이렇게 밝은 밤색하고 자주색, 그리좀 섞으셔서. 그 옆에 이렇게 해주면. 역시 입체감이 이제 잘 들죠? 이렇게 색감기를 하나 정도 더 내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오렌지나 버밀리안, 주황색 너무 어둡지 않게요. 여기 하나 넣어주고 여기 사방에 조금씩 조금씩 넣어줄게요. 다른 애들도 그리고 아까 했던 이 밤색을 한번더 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이제 밤색을 다시 진하게 묻혀서 계속 입체감이 더잘 생기죠? 급하면 지는 거예요. 차분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톡 튀어나온 수술을 다 그렸어요. 이제 수술 줄기를 그려야 되겠죠? 이 다이소 붓의 장점이 이게 좋더라고요. 붓 끝이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어떨때 이것 때문에 붓그 터치의 모양이 잘안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뾰족한 것까지 섬세한 선까지 긋기는 이거 한 자루로 다 돼요. 핑크에 오렌지 살짝 섞어가지고 줄기를 그릴게요. 줄기 그릴 때 여러분 주의할 거 있어요. 이 사이로 다 와야 된다는 거, 가운데로 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옆으로 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똑바로 다 이렇게 줄 듯이 이렇게 자댄듯이 펴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굿질이 불편하니까 좀 돌려서 할게요. 자, 나름대로 이렇게 진하기도 좀 조절을 하면서, 방향은 이쪽으로 통일되게 모이... 모이면서도 모양이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도 좋아요. 사이사이 틈틈이 다 표시해주면 좋아요. 이러고서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가 아주 밝은 하얀 그 밝은색의 줄기지만 이걸 뭐 흰색 포스터 칼라로 하거나 마스크형이라는 걸 써서 하얗게 남기는 건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진한 줄기를 그리자고요. 그려서 어떤 줄기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어떤 건좀 흐리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꽃수술의 줄기 사이사이를 보면 이게 어두울 수 있잖아요. 그 틈을 한번 잡아볼게요. 돌려서 붓끝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어둡게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물감을 연하게 묻혀서 풀어 볼게요. 음,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속으로 좀 들어가 보이잖아요. 이제 여기 인맥을 조금 더 그려 볼게요. 하다가 좀 진해졌다 싶으면 빨리 갖다 대시면 좀 빠져요. 근데 잘 안빠지네 그러면 붓을 빨아서 한번 지나가고 다시 빼주시면 조금씩 빠집니다. 다시 연하게 묻혀서 인력을더 그려볼게요. 이런거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변화를 좀 주면서 해주세요. 붓 끝을 잘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또뭐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만 해도 가까이서 보면 이 변화들이 다 있죠. 이렇게. 강약의 변화들을 이런 걸다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꽃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하실 때 이만큼만 해도 여러 장 하면 꽃의 연습이 많이 될 거예요. 자이 부분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조금 더 끝에를 진하게 해주면 어둠는으로이렇게는 줄기의 는 줄기의 느이들거예이사진하요한진하교해 보시면 해 보시면 색깔 는이친이렇게조이 색을 조꿔서하바이친 하면 좀 따뜻해 보여요.